열심히 하고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게 뭐죠? Forte and piano. What does it mean by forte and piano? Forte하고 p i a 가 뭐예요? Play loud and soft. 크게 치고 작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c 게 크게 치는 거예요? 아 forte. u c u c u c u c u c u c u c 피아노가 작게 치는 거. 오늘은 다른 곡에서 Forte Piano를 리뷰할 거예요. 복습합니다. So, we're going to review Forte Piano today.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곡으로 들어갈게요. Daddy's tuba and p a u l y s piccolo. 어, tuba하고 피콜로가 뭔지 아는 사람? 안 들어봤어요? 악기 이름이에요. 투바는 호들랗게 생겨서 이렇게 부는 악기고요. 낮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피콜로는 플룻 같은 건데요. 어, 피리 비슷해요. 피리는 이렇게 불죠. 플룻은 이렇게 불어요. 플룻인데 작은 거예요. 플룻보다 훨씬 작은 거. 그래서 더 높은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테디스 투바는 투바니까 큰소리가 나죠 그래서 폴테가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 곡폴리스 <목소리> 피콜로는 피콜로니까 높은소리가 나니까 작은소리로 쳐요 높은곳에서 자 먼저 첫번째 곡테디스 투바를 가볼게요 테디스 투바는요 우리가 치던 핸드 포지션에서 하나 더 내려가야 돼요. 자, 이제 키를 넓힙니다. We're going expand the keys. 왜냐하면 투바는 이렇게 구구 소리가 나요. 아셨죠? 자, 핸드 포지션은 2, 3, 4 자, metronome 메트로놈 넘버 80 놓고요. 아, 가기 전에 빨리 악보를 한번 보세요. Quarter note, half note, and whole note. 있어요. 그렇죠? 어. 나디레 해즈너스는 없어요. 그다음에 끝에 리피 사인 있습니다. 그래서 리피트 하셔야 돼요. 자, 메트로놈 넘버 80. 80에 놓고 한번 가 볼게요. 레디? 1 2 3 고. 자꾸 선생님 똑같은 거 쳐요? 어, 손가락에 힘 키우라고요. 자꾸 쳐야지 손가락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치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밑에 소리가 건반이 훨씬 더 무거워요. 어, 피아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키보드, 전자 피아노는 건반 무게가 똑같아요. 근데 피아노는 내려갈수록 사실 건반이 무거워져요. 그럼 내 피아노는 안 무거운데 어떡해요? 많이 치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테디스 투바 조금 빨리 갑니다. 메트로놈 넘버 100 100입니다. 원, 투, 쓰리, 고! 그럼 테디스투바 다시 한번더 가고요 빨리 갑니다 112 110 e Ready? 1, 2, 3, Go! <목소리> 높은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치던 핸드 포지션 보다 하나 더 올라간 까만 것만 세개에다가 손을 놓으세요 어 멀어요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소리가 나요 자 그리고 다이나믹 마크 앞에 P가 있죠 그래서 작게 치셔야 돼요 메트로놈 넘버 80에 놓고 한번 가볼게요 Come in, 천천히, one, two, three, go, four, three, two, two count, one, two, three, four, repeat. 소리가 자꾸 빠져요 어떻게 작게 쳐요 건반에서요 최대한 가까이 있으세요 점프를 많이 하면 훨씬 더 소리가 크게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살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그쵸 그렇다고 천천히내 치면 안 됩니다 자 손을 건반에다 가까이 놓고 살살 손 보이세요? 아셨죠? 살짝살짝 살짝, 살짝, 살짝. 그렇다고 이렇게 치면 안됩니다 어떻게 쳐야 되죠? 손끝으로 이렇게 치셔야 해요 손모양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100 100에서 가볼게요 손모양 이쁘게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1, 2, 3, go 1, 2 1, 2, 3, repeat 2 2, 3, 4자 그래서 이 곡도 한들에 대해서 연습하세요 투바 인 피콜로 투바는 어디서 치죠? 핸드 포지션 기억하셔야 해요 미들 C에서 하나 더 내려간 곳에서 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콜로는 하나 더 올라간 곳에서 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비디오는요. 다음 비디오 보셔야 해요. 왠줄 알죠? 책이 틀려요. 선생님이 너무 많은 책을 써요. 그래서 책마다 비디오를 나눌 거예요. 선생님은 책이 몇백 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능하면 많이 쓸 거예요. 다음번에 선생님 책장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로 오세요